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캐모네의 어, 마지막 아, 올해 아, 마지막 어, 막내 응, 막내 카라반인 빈티지 카라반인 로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수입을 해서 어, 평택가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어, 생각보다 조금 일정이 많이 차질이 생겨서 조금 입항이 는데 그만큼 작업은 빨리 어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로미를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 로미는 지금 저희 그 하단부에 있는 피크닉 존에 위치해 있어서 단독으로 이용하시게 돼요. 피크닉 존에 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저 끝에 보이죠? 그래서 피크닉 존에 다 이제 퇴실을 하시고 나면 로미는 여기 숙박하시는 분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단독으로 이용을 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로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엄청 귀엽죠? 음, 영국 빈티지 캐러반인데 엄청 귀여워요. 깜찍하죠, 아주. 깜찍깜찍해요, 어, 그냥 아주. 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외형적인 먼저 보면은 한번 저희가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창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 앞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산을 산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전면에 초록초록한 산을 전면 창에서 음,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고 어, 이렇게 데크에 앉아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타프와 함께 이런 식으로 전면에 산을 보실 수 있는 뷰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자, 짜라짜라 짠 들어가자마자 우측도 이런 식으로 창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저희가 요번 컨셉은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아, 이게 귀여운 모양이다 보니까 내추럴한 이제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식물과 우두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리고 또 저희가 치앙마에서 가져온 이런 라탄이나 범람식기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에 창에도 이렇게, 어 분위기를 내실 수 있게 잔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톤의 분위기에 맞춰서 어, 스위치 등도 이렇게 다 아날로그 형식으로 네,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에는 짠 식기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색깔의 분위기에 맞춰서 크림 톤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안에는 이제 서큘. 이렇게 우드톤으로 분위기를 맞췄고요 배드 공간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퀸 보다는 약간 큰 사이즈라서 2인은 충분히 주무시고 덩치 큰 3인 가족도 뭐 아이가 있는 집 성인 세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식으로 전면에 일어나시면 창이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어 요 사방으로 그리고 맨 끝에 로미의 위치에 있,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으셔서 바깥에 초록초록 어, 이거를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누워서 예, 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존에 있던 등도 그대로 살렸어요 저희가 요거는 어, 원래 가스등인데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어, 이걸 뜯어내서 이게 원래 가스등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수리를 해서 어, 저희가 알전구를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등을 한번 다 켜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위에, 다, 언더, 등으로, 분위기, 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더, 등으로, 분위기, 를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 등도 이렇게, 어, 화장대 등처럼, 이렇게, 저희가 다 만든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버튼을 키면 이런 식으로 무드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 카라만과 동일하게 뭐냉난방기다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도 이렇게 바닥난방도 다 되어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시양마을 소품들로 어 분위기를 내봤고요. 뭐 외형은 작아 보이는데 내부는 저희가 다 터서 상당히 잘 빠져 있어요 공간을 보시는 것처럼 아, 엄청 넓죠 음. 근데 덩치 큰 4인 가족은 조금 힘드시고 2인 이 2인에서 3인 정도가 적당하신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어, 제가 생각해도 예뻐요 음. 그리고 문도 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열 수가 있어요.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이렇게 문은 반만 이게 개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쁘죠? 자 로미. 이었습니다 짠